경이 씨는 근래 받으시면 되겠네네두 분이 있어 네. 도와가지고 이사이 나하고 나고다 하고 앞에 어, 는 뭐, 뭐, 뭐, 뭐, 뭐, 나중에 있